가되면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는 모든 동료에 맞춰서 춤을 출줄 알아야 한다는거지 이게 어떤 노래든 그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출줄 알아야 된다는거야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그 기술을 마스터해야 진정한 엄마로 거듭날 수 있다고 알겠어? 들어줘도 좋아. 좋아. 아찾아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얘야. <웃음>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? 이걸 뭘튼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짜잔! 자! 자! 자! 자! 자! 자! 자! 자! 자! 자! 자! Go sleep now. Okay. n o p n o p